잉어맨,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오니가 쫓아오는 순례잡기 해볼 곳입니다. 맵은, 뭐야? 어, 랜덤으로 선택됐다. 랜덤. 자,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구. 나 진짜 안 잡힐 것 같아. 이번에 아오니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케 시작! 어, 나도 아니네. 자, 이거, 야, 이거 함선맵 되게 좋고 좋은데? 들어가서 숨어야돼 나누구인데 어. 나야 아, 그럼 완전 못한다는 건데? 뭐? 절대 안 죽겠구만 절대 안 죽겠대 대충할게. <웃음> 보다 잘해 근데 요루루 스프링 있어서 아, 그거 있어도 요루루는 우리 못잡아 만져만요 어? <웃음> 우린 삼단 합체 했어 어? 뭐야 기서 뭐하는 거야 너 여기 <웃음> 올수 있니? 왜못 오지? 아 왜못지왜못올 거라 생각하지? 너 못하니까. 내가 너보다 잘하거든. 너 눈앞에서 방금 어. 나놓쳤는데 어디가? 아 나는 다른 사람 어디가? 고 있거든! 여기어어디 어디가? 어 여기 나 어디, <웃음> 나 어디 나 여기 여기 뒤뒤뒤뒤어 여기 꼭걸는게 좋을 거야. 누 어, 어? 요루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요루다 디. 디. 디. 디. 디. 오 <웃음> 야 지능 대 맞게 계속 쫓아가고 있어. 아더 진짜, 더또 깔아, 더 <웃음> 또. 그래, 컨트롤 눌러,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그렇지. 이럴 대피용. 이러면 어떻게 이 방청 안 되지? 야 덕걸렸다, 이거 잡아 먹어, 이거 잡아 먹어. 어. La Auto Car 아 우리 아오니 너무 불쌍해. 어 뒤에 늑대 덕걸렸다, 덕걸렸다, 덕걸렸다, 덕걸렸다. 뿅, <웃음> 뿅. <웃음> <웃음> <뾰용, 뾰용. 웃음> 나는 수박 있어야지. 야 같이 가. <웃음> 무서워라면 같이 야 무슨, 야 괴물이 뭐 이렇게 뭐 긴장감이 없어. 같이, 같이, 같이 가. 무슨 어린애 놀아주는 거냐 이거? 괴물이 <웃음> 아니라? <웃음> 같이 놀아. <웃음> 무서워. <웃음> 같이 놀아. 이건 뭐야? 떨어졌어. <웃음> <웃음> 같이 놓으라 아니. 이형죽였다아나 아, 너무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 이 게임을. 아 죽어. 이거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 <웃음> 아, 어민아왜 <어미나 웃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지? 여기 있다. 괴물아 여기 있어 여기 이쪽이야. 이쪽이 쫑이쪽 이쪽.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로 와라. 아이고 무섭게 생겨라. <웃음> <웃음> 막다른 길이야 허어아죽였다 막다른... 너무 놀렸나? 해치웠나? 뿅 여기 맵 재밌는데 아 여기 재밌는 맵이네 엄청 좁아 여기 아 맵이 너무 커가지고 재미가 없어 아오니 스피드가 너무 느리거든 아아 아, 진짜? 응응어 음, 음, 왔니? 아, 야쟤아오니왜 이래? 안녕 어? 난 두디 오니가 거든 된... 추억이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오니. 진짜 아오니야 저거 야 도망가 와 대박이다 오. 일로 오세요 로오세오야 진짜 어디가 나갔다 망가 오 아파 늑대야 일로와 어 이러지마 야 이거 뭐 들어갈 때 어디 없어? 이럴 때 어쩔 수 없다 부수어 너 살지잖아 너도 사든가 아, 아 잠깐만 아, 아 지각해서 <웃음> 죄송해요 뭐야. 죄송해요. 네. 호가 지각을 했어. 혼내켜, 혼좀 내켜봐. 아 너무해, 녹도망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지옥 간다. <학생은? 정말> 죄송해요. <웃음> <웃음> <다들> 심도망다니는나 <열심히> <웃음> 좋은데 있다! 앉을래? 그래! 하나 <웃음> <웃음> <웃음> <형, 웃음> 그렇게 앉으면 내가 될것 같았니? <웃음> 야! 거기 핫스팟이네. <웃음>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다이빙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야아 <제발, 제발>, <웃음> <웃음> <웃음> 게임! 아 <웃음> 도망쳐! 아 도망쳐! 이러지 마세요, 아오니 선생님. 아 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매나? 오이게 빽물 뭐 돌아도 이거 안 잡힐 같야와 <웃음> <웃음> 어, 어디 왔어? 와. 좋두명 남았군. 어 여기는 물 속에 낚시할 물고기가 있네. 그래! 트레이좀잘 써봐! 네, 아 어, 어, 어. 나는 죽기 싫어! 죽기 싫다고! 그러니까 왜 나를 낚시했어! 아! 너무 아파! 그만해! 그만 괴롭혀줘! 그만해! 이댄가 <웃음> 날 편하게 해줄게! 아니야! 나 편하기 싫어! 안안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잠깐만! <웃음> 지금 남은 사람이 그럼 미호 하가 봐, 나? 미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웃음> 어 아니, 뭐야? <웃음> 나 지금 정신적으로도 진짜 게임적으로도. <웃음> 아! 화장했어! <맞아, 웃음> <웃음> 오케이. 너무 무서웠어. <웃음> 좋아요. 아, 이고 이거 댕댕이 한번 나와줘야 나가, 되는데 말이야. 맞자, 맞자. 왜 내가 안 걸리냐? 댕댕이가 좀 해봐. 나도 하고 싶어! 짱 <웃음> 누구야 나다 누구야 나다 <웃음> 코인이 너무 쌓였다 너희들 다 죽었어 못 내가 죽인다 아 맞다 야야 애들아 근데 참고로 잘 숨어야 돼근데 여기가 좋겠어 오 빨리 와너 거북이잖아 우리 애들이 어디 있을까 <웃음> 여깄데~~ <웃음> 야야야 야, 미안해 여긴대. 야 진짜 미안해 왠까만 왠까 야 오오오 <웃음>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아저 <웃음> 뭐야 저 <저거>, 진짜 여깄데~~ 아하하야 <웃음> 왜이렇게 빨라 얘 저는, 저는 선량한 거북이에요 받으세요 죽어어 나 죽인다 <웃음> 아, 어머니가 좀처럼 음. 못하는 거 여기네. <웃음> <웃음> 응 어디가? 아, 어디가? <웃음> <오>, 어디가? <웃음> <웃음> 뭐야 다 죽었어. 이제 요만 남았네. <웃음> 어디 <웃음> 있을까? 아, 이거 찾기가 정말 힘들지 않네. <웃음> 요자, 어디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물어 뜯고 있어. 야 뭐야? 음. 하고 다니고 있어. 요기여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이야, 이게 야 아는데 이겹은 자 이번 맵 진짜 무섭네? 우와, 완전 불량워. 무서운 맵이다 뭐? 나 혼자야 어, 나다 그래, 살아남자 이맵좀 쫓거든? 맵? 살아남아야돼 야 여기는 위아래로 올라가는 맵이야 어 밖에 올라처럼 붙어있어야겠다 어숨자숨자내 밀어버려야겠다 어 <웃음>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리가 나는데? 야! 야! 야! 저거 뭐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우 야! 야! 야! 야! 야! 야! 수고수고수고수고. 여 뭐? 뭐? 야, 메다. 이미녀석 뭐야? 여태까지 아우니와는 차원이 다른 녀석이야. 나만 <웃음> 무서워. 무 나도 너무 무서워. 저녀은 내가 한 유인해. 어, 개미야들. 집어 일어지 마. 마. <웃음> 어, 디 갔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 빙? 아! 아! 아! 왜, 오 아아! 왜 어? 바본가? 안에 있는데 얘들아 5분만 아! 버티면 돼! 5분만! 아, 아! 이러지마 아어 음? 음? 뭐야 이거 단무지 맛인가? 이게 무슨 <웃음> 맛이야 이게 아, 아! 어딜 도망가냐 이 녀석아. 어, <웃음>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음. 어, 벽기도 있어. 아, 너네 왜 이런 꿀위치를니네만 알고 있는 거야? 어, 몰랐어 미안. 우르르 살짝 밀쳐 보자. 어, 밀어 봐.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 오! 야! 야! 야! 야! 하늘아, <웃음> 도망쳐. 정말 꿀자리구나. 왜냐면 너네가 꿀 마시기 때문이지. 러러터 망쳐. 스프리서 그냥.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잠시만. <웃음> <하지만 웃음> 우리 팀 에이스. 진흙 때가 있나? 하큰 녀석이 너네 에이스라니 <웃음> 너네도 참 한물 갔구나. <웃음> 우리 팀 에이스 진흙 때라면 간단히 한 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 나를 <웃음> <말해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내려 내려 내려. 아 올라가 뛰어 내려라 뛰어 내리라고 아냐냐냐냐냐냐 오오오오 위에서 기다리니까 뭐가 내막 올라오네 역시 우리 팀 에이스 늙대인가 어디 있을까 우리 늑대가 여기 어딘가로 들어간 것 같던데 어디다 늙대가 아? <웃음> 아, 너무 무서워. 무서워, 너무 너무 저무 너무 너무 무서무 너무 너무 서무이워호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클럽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누구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여기 나갈 수 있냐? 문장만 해? 그럼 너무 좁은데? 맵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어이.. 어, 너무 좁은데 그때? 야.. 뭐야? 야어티가싸이레는데에에 뭐야 뭐야! 응. 얼굴이 왜 저래! <웃음> 에 얼굴이 왜 저래? <웃음> 안 되겠다! 이아 ㅏ ㅏ ㅏ 에 ㅏ ㅏ ㅏ 이 ㅏ ㅏ ㅏ 얼굴이 야나 나를 화나게 하는 모두 다 이렇게 Wal 되는 거야 얘들아 뭐 숨을 더 없어? 더 없어. 어? 제물을 보사용. 어디야 뭐춤좀추어라 녀석아. 무대에서 댄스? 뭐? 마음안 어? 들어. <웃음>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y I don't say, I don't say, I don't s a 어 I don't say, I don't say, I 이 o n t say, I don't say, I d o n 단 say, I don't s 어 y I don't say, I 단스 n t say, I d 어 n t 불을 <웃음> 기회를 줘. 알아서 불을 기회를 주도록 하지. <웃음> 아, 뭐? <웃음> 아 <웃음> 마지막 게다 마지막 게임. 아아와시야저 무대는 죽음의 무대야. 절대 올라가는안 돼. 어담미연닌녀석이 네 무대를 <웃음> 올라가 보겠다고. 자 아, 올라가 봐라. 아, 아, 저는 위인계가 특징이죠! 야! <웃음> <웃음> 아, 이런 말도 아, 해야 되는 아, 녀석이! 안 됐어! 시깊게 그어 이런 아, 말도 해야 되는 <웃음> 녀석이! 아, 거짓말을 입에 담아! 아, 너는뭘 보여줄 거지? 죄송해요! 아, <웃음> 음, 나를 만족시킬 남자는 없다니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로블룩스에서 아오니 플레이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와요 띵 안녕